오늘 드디어 탄가로아 였나 여기? 탄가로아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냥 생존파랑 출몰하는 동물들 키워다가 막 군대 만들려는 미친 사람들 파로 나뉘고 막 이런 지금 배경이 있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그리고 그 스토리의 마지막이 이 도시였고 오늘 그 다음 스토리에 약간 힌트가 또 나오겠죠? 그거다 돌아다니면 한번 가봅시다 나도 같이 가고 싶다 그럼 잠자고 아침에 갈까? 잠자고 우와. 아침에 출발하면서 여기는 다 들어가자 이거 좀 뜯겨도 되잖아 솔직히 예스 yes. 어 뜯겨도 되니까 이건 다 같이 갑시다 제일 좋은 침대 내꺼. 솔직히 그거는 엄마한테 좀 양보 좀 하자. 엄마가 좀 희생해야지 자식한테. 너 자식아 이럴 건데. 너네는 부모가 없니? <웃음> 어? <웃음> 어? 야. <웃음> 어? 어? 야 그거 어 패드립 엄마 <웃음> 부른다. 어? <그렇다. 웃음> 어, 그래. 우리 엄마랑 대화 좀 할래? <웃음> 여기서 여기서 내가 부부 아니야? <웃음>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자면 패드립도 잊어 먹을 수 있어. 빨리 자. 아, 했었잖아. 이 씨. 오. 뒤에 족제비, 족제비, 족제비스족제비스 족제비스? 족제비 맞아요 이거? 그냥 족제비가 아닌데? 이게 사람들이 얘네들을 잡아다가 군사로 키우려고 했던 고련변이 동물들이야 그런 역시. 스토리를 담고 있었다고, 레프트는 인간이 나빠 이게 뭐야? 미로같이 생겼다 이거 인형 뽑기처럼 하나 해주면 되는 거 굴리다 보면은 이게 저기에 가서 되겠지? 잠깐만 네. 됐다. 깼다. 와우. 지니어스 맨. 됐다. 갈수 있어 이러면. 지니어스 체. 여기 오, 위로 오. 올라가서 열수 있어 혹시? 어! 아! 오! 야 이거 그거다! 얘들아! 돌아가야 돼! 돌아가서 그거!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 어 화면이 흔들려 이것도 업데이트인가? 어 잠겼어 잠겼어 어? 야이길 어? 아니었어? 야 이거 맞아? 어, 반대에 길 있어 반대길 있어 반대에 길 있어? 있어? 예야 여기 아직 숨 쉬어져 여기 코만 내밀어 코만 내밀어 어 코만 내밀어 코만 조금만 먹어라 조금만 마셔라 공기 가가가가가가 넘어도 가다보면은 야, 나에게 너무 힘들어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가다보면 어 열려 열려 열려 어 뭐야 어? 야 서로 열려 여... 야 <웃음> 서로 하지마 야! <웃음> 야! 한 명만 야! 한 명만 해! 야, 야! 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열었고 이 채로 아까 거기 퍼즐 화던 대로 가서 사다리 타야 돼 그지? 렇예 음. 가시죠 제가 감자 생감자 한 박스 지금 몸에 담아놨어요 <웃음> 주머니 가득해서 <웃음> 바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웃음> 약간 흘러내리는 중그 무한도전 옛날에 노홍철처럼 달리다가 바지 내려가 목말라요밥 줘요 <웃음> 배고파. 목말라. 기아들이금 <웃음> 감자 먹어. 감자 참먹어우와뭐 없는데 왜우와예요우와 있는데? 우아! 우와! <웃음> 얘들아 이거 봐봐. 여기 보면 우리 뒤에 길 있지? <웃음> 어. 이게 열려. 문 여는 방법 찾으면 될것 같은데? 어,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저배포 죽이면 줘.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여기서 우리 다 죽으면 안 되거든? 몇 명은 안전하게 좀 있어봐. 뭐나 어, 안전하게 있는 중얘 거리 재가지고 빡 때리고 점프해서 피하면 되거든? 됐다 이거 어떻게 여는 거였더라? 됐다 이거 열렸어 이쪽 여기 열어놨어 우리 떼목 보이는 곳 누구 오. 있는데 우리 집에? 어 한편이 돼있다아 고기 고기 꽂고 있어요 여길로 왔다 갔다 하면 돼 아니면 은 운전할래 한편아? 여기다 대놓을까 우리? 아, 오케이. 앞으로 조금만 움직일게요. 왼쪽으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으로 네. 이렇게 하면 딱될것 같은데. 아, 오. 어, 아, 내면. 그냥 아, 네. 팬들을 돌리는 것만으로 오케이. 오! 왠지 <웃음> 오늘 그가 쓸모 있다. <웃음> 아, 아니야, 아니야. 예. 네, 옛날 모습 그리우신가 봐요. 여기 날치가 <웃음> <웃음> 아, 두 분이 쓰러지셨구나. 어. 예, 제가 대령원라 힘들었네요. 아, 봉산탈춤 마스터네. 아, 자, 잠깐만. 뭐야? 어, 아, 뭐야? 왜 이래? 화면 왜 이래? 비수랑 어디 갔니? 지 어? 들고 있는데. <웃음> 레슬링 자세로 들고 있어요. 아, 비수령 자세 봐봐. 형, 여기 가까이 와봐요. 저 내가 꽂을 거 같아. 근데 저 거링 저글링. 저거 돌렸을 때 맞는데. 아니, 근데 내 시점에는 이게 안 보이고 아까 내가 이상하다 싶었던 게 조종을 하는데 자꾸 옆으로 가는 거야. 나도 어, 어, 자꾸 막나 옆으로 놨다 잡았다 하는 건가 싶은 거야 계속. <웃음> 아니 근데 누가 녹음 침대 가니까. 없어졌어. 그 아래에 있어 아래에 비축. 있어. 형형 <웃음> 아직 안 눕히면 안 돼요? 어, 경직됐대. <웃음> 빗소리 경직됐는데. <웃음> 이제 한 명이 밑에 가가지고 음. 그 전기 떼야 되는데. 전기를 어. 떼야 된다는 게그횃불들를 떼오는 것도 아니고. <웃음> 아그 지질 지질 거리는 거뭐 고쳐야 는거 하나 있었거든요. 지하에. 아하,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어어 어, 있었는데 일단 천천히 좀. <웃음> 천천히 좀 하고. 그러시다 우리. 어 토큰이다. 티타늄 광석 두 개. 나이스. 오. 칭찬받고 싶은 한 펜이의 목소리였다. 근데 네, 저 권유할 거 있습니다. 뭐죠? 어머니가 오 하고 끝내셨거든요. <웃음> 이티타늄 광석 <강석> 두 개인데. <웃음> 너무 잘했다 우리 아버님. <웃음> 아 오케이. 우리 암맨이 역시 암맨이 <웃음> 어, 엄마 엄마 오, 잘했잖아 응? 엄마가 자주 쓰던 거나 찾았어 쓰던 거 뭘까? 라이터 뭐 이런 거면 두개 버린다 어 제떠리 <웃음> 아. 어? 여기다 어? 어디? 아 거기야? 아 왼쪽이야 오케이 3번 어 됐어! <웃음> 엘리메이터 열렸어 오! 그러면 중앙이 열렸을 거예요. 야! 대박! 아니 이거 지금 전기가 이제 멎어버렸어. 좋아버렸어. 전기 정수기 대박. 아 여기 여기 생일 파티하고 있는 그 집이다. 그래서 음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짚 라인 탈수 있는 집이다, 여기. 음. 이쪽에서 절로 일로 점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점프할 수도 있고 아집 라인도 그거 너 없어? 없당 <웃음> 집라인 집에 많은데 그러면은 여긴 내가 해결할게 선타고 간다 시기대른 래퍼들 해 반대편에 라보다 그대로 사라져버린 그것이 2D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여기 머리 대줄 사람 어디 없나? <웃음> 두 손으로 잡고 오나? 아니면은 너는 반대편으로 점프해 저쪽 뒤쪽쪽 어. 뒤쪽 건물 오케이 거기 점... <웃음> 뭐, 뭐 무슨 일이야? 그것이 2D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 토큰이 있으면 여기 자판기에서 막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응 물건 살수 있어 그거 지금 이 전체 콘텐츠를 통틀어서 연비가 가장 바람하지 않던 콘텐츠야 지금 응나 아, 그래? 이미 응. 한개 사놨다고 피아도 살까? 네? 응 지가 무슨 가능해? 위대한 개집인 줄 알아 <웃음> 아피아도살수 있어 돈벌었다고 사치 좀 하지 맙시다, 그거. 그러니까 아니, 요즘 거 많이 보시잖아요. 어? 이거 8개 뭐야? 8개밖에 안 돼. 야, 이런 것도 있었어? 서류가 방 있는데요? 그거 열어보면 그냥 경첩 나와요. 그러게요.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여기를 지나면은 마지막 스토리에 갑니다.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지 우리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 와중에 자판기 초콘을 겁나.. 걷는... 우리 그지야? 가방 아직 뽑아줄까? 어 응. 좋아요 어, 좋아요 저거 말투가 공짜가 아닌데 어, 가방은 잠깐만, 좋아요 어. 피아노 사주세요 피아노 엄마 큰일 나 아니 피아노는 무슨 우리가 뭐 재즈를 배울 것도 아니고 재즈가 뭔지 알아 <웃음> 너가 쓰다 <웃음> 두비두비그비만이우리풍요롭게 만들어. 샤드두비두비두비두비저밥누누야야아비리리다깜짝짝이야어어서서보 두비두비. <웃음> 아, 있지? 지 나를 발견해봐. 널 지켜보고 있어. 어머 되게 변태같다. <웃음> 정색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은 <웃음>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쌉변태야. 너도 왜 남한테 그래. <웃음> 죄송한데 네. 뒤에서 감자를 개걸스럽게 미친듯이 먹고 있으면은 저도 따라 먹을 수 밖에 없잖아요. 죄송한데 <웃음> 네. 개걸스럽게 먹는 감자 한입 줄수 있을까요? 아 오시죠 오시죠 <웃음> 얼마나 있으신 거예요 <웃음> 저요? 몸에 가득 채웠어요 <웃음> 이거 비밀번호 뭐였더라? 486? 여기 노트 있는데? <웃음> 아 이게 그거다 야어 여기 포질이지아 <웃음> 이거 여러분 다 알려주세요 우리 이거 다 풀었잖아 전에 <웃음> <웃음> 풀었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야 빨리 다 알려줘봐 야 검색해와봐 우리 영상 보고 빨리 야4183 해봐. 길4이 4186. 나이스. 냥아와야 좋아. 좋아, 좋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이아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근데 이게 타이밍 맞게 낮에 이동하게 돼서더 좋다 뭐야 껐다 켜야돼? 갑자기 엔진이 가동을 멈췄는데요? 오 된다 우와 그거야? 어? 미쳤다 이거 와다 한꺼번에 꺼지는구나 와 좋다 야 이거 좋다 어, 방향이랑 닷까지 다 자동이야? 앞에 있는게 이게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이거 이게 전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닷 내리는 것까지 여기에서 한 큐에 다 해결할 수 있네 이제 아.. 좋 아, 혹시 만들길 잘했다 진짜 그 좋다 할때 조에서 끝나면 좀 이상해져요? 나.. 막 좋다라고 했는데? 만들기 <웃음> 잘했다고? 아니야 아, 뭐지? 디코가 끊겼나? 와.. 좋.. 이랬어 <웃음> 디코가 끊겼나봐요 예.. 아, 여러분 욕 아닙니다 마세요. 욕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기에서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추가됐다는 거 아니야 드디어 와우 근데 갑자기 스토리는 여기서 그대로 끝이고 노트 몇개 추가된 거 아니야? 설마. <웃음> 설마? 설마?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 섬이 있어야지 이건 다음 행선지가 그지? 없으면 진짜... 없으면 진짜 이거 배신인데 좋다 스톱! <목소리>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지 오우 야 너무 편해 어? 야 뒤로 쭉 밀리는데 이거? 왜이래 어디가? 왜, 왜 밀려? 왜 밀려? 왜 밀려? 왜 밀려? 한, 어, 탄 내릴게 탄 내릴게 타을 여기서 내렸는데? 이게 전자다이 따로 있나? 아 다시 고급 다 따로 있어 저거 안돼아 음. 아야 아이 그게 물리네 아유 님 <웃음> 음? 여기 도 사람이 있어 아 그래 어디 헉, 저기 있다 오 이게 타고 있는 사람 있다 <웃음> 엘레인 여기 날좀 꺼내 줘 일단 기다려봐요 감자 80개 먹고 꺼내줄게요 <웃음> 어 지하라서 꽤많는데 말하고 있는데 개걸스럽게 앞에서 계속 먹고 있어. 아, 아줌마 그 뭐라고요? <웃음> 야, 기업 컨설팅 해 준대. 음. 이 사람이 항해사다. 배도 몰아봤대. 엘레인. 어. 그냥다할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쪽지, 쪽지. 노트, 노트. 노트 발견해 봐, 노트. 어, 노트 하나 더 있다. 어, 나이스. 어. 노트! <웃음> 야, 섬이다. 어. 새로운 섬이야. 발굴 거야. 바로나. 와. 와, 대박. 와. 어 진짜 실망할 뻔했어 나머지 다 체크하고 돌아오세요 여러분들 와8992세팅에8992